헬기 헬기 헬기 지워야 돼 헬기. 어 살았다 그래도. 올라가 봅시다 안 봐. 일단 탈 안전벨트 단지매습니다 조재범. 과연 운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력인가와이 사람 무어가 여기야? 나그반사살 누구였지? 어 깜짝 어 깜짝 어, 어 돌에 박으면 안돼 돌에 박으면 안 돼.